음, 그래서, 이 시장성은 어마무시하게 크다. 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, 병원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95%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비즈니스가 가능해질 것이다. 라고 하는, 어, 이제, 드디어, 수면에 잠자던, 수면 아래 잠자던 수면이란 분야가 수면 위로 솟구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때가 왔다. 무슨 때? 아, 수면 사업이 뭔가 진짜 돈이 될 때가 왔다. 왜 그러냐면 양압기 보험으로 해줘도요. 70, 80% 실패할 거거든요. 양압기 쓰기가 이걸 매일 쓰고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. 보통 사람이 할 일은 못하거든요. 그럼 뭔가가 할 것이고. 수술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. 수술 재발.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어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대안으로써 저희가 하고 있는 구강장치라고 하는 바이오가드라고 하는 이게 어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다. 이미 2014년도에 신개발 의료기기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어... 이 이게 뭐냐면은 음, 2014년도에 그탑10그 기술 혁신대전에 참가했던 1년 동안에 참가했던 제품 중에서 10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됐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, 전에 의료기기 등록하고 한동안 실손 보험이 됐었어요.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병원만 공급했어요. 서울대병원부터 부산대병원까지 각 대학병원 또는 그 수면 전문 그런 병원들에게 공급을 했었는데 건강보험이 그냥 그 비급여 본인 부담 100%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실손보험이 결국은 재판까지 했는데 삼성화재, 동부화재 이큰 보험사랑 싸워가지고 이거는 보청기나 안경처럼 그냥 본인 부담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게 결정이 나버린 바람에 굳이 병원에 우리가 목을 메고 의사들에게 이걸 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. 그러면 은 우리도 살아야 되니. 그러면 은 B2C, 직접 고객을 상대로 할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. 그게 최근, 작년이죠. 작년. 그래서 제가 서울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됐고 어, 이제는 사람들에게 좀더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은 계기가 이게 요것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10여 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어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어뭐다 입증을 해서 충분하게 안전하고 효과 좋은 거라고 다 입증해서 다 등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권에서 보험으로 받아주지 않으니 그러면 은 일반인들에게 직접 공급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어학 그런 상황이고, 그 다음에, 지금은 핸드메이드로 하고 있지만, 지금 여기 보면, 이 3D 프린팅을 통해서 이 장치를 만드는 거를 제가 특허를 갖고 있는데, 그것 때문에 이제 특허청장이 이제 표창을 하기도 했는데, 그차 후에, 지금 핸드메이드, 진짜 일일이 다 수공으로 하는 작업이, 이제는 최첨단 사업으로 이제, 이 시스템이 바뀌어질 거예요그 기간 동안 이제 또 돈이 또 들어가야 돼요. 그럼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.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보는 이거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르겠어. 그래서 빨리 이 비즈니스화가 좀더 돼서 우리가 이 3D 프린팅 첨단 산업으로 되면 가격도 많이 떨어뜨릴 수도 있고 훨씬 더 정교한 장치로 덜, 덜 불편한 장치를 할수 있는 한 도약의 단계가 여기에 있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좀더 우리가 뭔가 그 축적이 되어야 점프를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지금 단계, 우리가, 아, 되게 전환의 시기, 기회도 왔고, 그 다음에 준비도 됐고,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비전도 정확, 확실하고, 그렇단 말이죠. 그러면은,